하늘이 진짜 예쁘네요 그쵸 원래 하늘과 구름은 이뻐요 <목소리도> 구름이 티비 입니다 되게 청량하고 시원한 이미지를 네. 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네, 저 이제 7시에 펜드스 페이스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응. 사 올리기. 6시에 올라왔네. 딱. 응. 59분에 올렸는데 6시에. 아 보지도 않으셨는데 필요, 에어컨이 필요 없겠다고 하시네? 안, 보셨, 안 보셨는데? 네. 도 응. 6시인데 지금 어? 5초 남았어. 자. 3 2 2 이제 미비 나온 건가? 넵 와, 6 7모9데0 11 1다이3 14 15 16 17 18이9 1이16이7 18이9 19 16 17 18 19 19 1 진짜 소문이요 이런데? <웃음> 어, 맞아요. 네, 어. 실시간으로 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따라 부르긴 힘들 것 같아요. <웃음> 하성은 메시지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안무가 많이 안 나와서 궁금해하실 거야. 안무가 궁금하겠군. 아, 아, 아, 아, 아. 노래 왜 이렇게 주나 이제 내 지인들에게 홍보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음. 손톱이요? 손톱이 없는데? 부끄러운데? 아 이거 사인하다가 이렇게. 신발, 스니커 주시네 날개 달랐어요. 본인 어깨에서 땡은 거야? 제 어깨는 이거보다 크죠? 내 음... 어깨가 확실히 한 깃털 뽑아서 네뭐 많은데 뭐이 정도만 뗀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해요 걸어다닐 때 자꾸 위로 날아가죠 뭐 먹었어? 어? 형! 왜 이렇게 빨렸어요 빨리, 어, 빨리 와서 준비해야지 아 준비해야지 아, 준비. 아, 안녕하세요 누구죠? 제가요? 네아저 한별입니다 네. 어이만별씨 어, 대한민국의 전부의 어... MC 대한민국의 브로매스, 브루노마스는 원래 전인데 드릴게요 네. 별루노마스 예. 네. 저는 저비벌러 가겠습니다. 아 올라가라고? 아또 영상 찍고 있었네? 아저씨바빠가지고아그 사진 좀 봐야 되거든요. 반응 좀 봐야지? 아니 제목이 야간별 말고 이만별로 하지 이러고 있네. 아, 지금 홍보야 되는데? 일곱시다. 공부차장! 7, 아 6, 아. 5, 4, 3! 안녕하세요. 항상 오늘 다섯 번째 리니어로 스니클레즈의 쇼핑스 진행을 같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한테 제가 성원씨 쇼핑스 진행을 벌써 세 번째에 왔으니까, 저랑 우리 팬분들도 가족이 아께하시 어허, 가족 비즈니스 잘 하시네. 팬분들이랑, 자, 이제 놀러 갈 준비 중입니다. 아까는 이제 또, 제가 걸, 무겁게 갔다면, 아, 좀 목이 좀 마르네? 저기서 이제 펜스피스로 물을 먹으면서 해도 되는지 않나? 오늘의 주인공, 저희가, 그죠? 네, 저희가 타입 가서 혹시? 물 넣어드릴게요. 아, 네. 어! 네, 잠시만요. <웃음> <웃음> 아는데요유에가뭐 <웃음> 아, 제가 뭐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뭐한번 만나면 손님, 두번 만나면 단골, 세번 만나면 가족 제가 벌써 또세 번째 아닙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보겠습니다. 가정이 있잖아요. 네. 살을 많이 빼줬네. 요 아우.. 갸름한데요 빼야죠. 네. 아우.. 네. 어, 멋있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우 <웃음> 예쁜 것 같아요. 여보, 어때요? 어, 어때요? 예. 네. 제일 힘들었던 구간이고요. 음. 공복에 유산소를 계속했던 장면들이 떠오르네요. 아, 뛰어다니셨구나. 저기 넓은 벌판을 계속 뛰었어요, 계속. 그다음 하늘이 진짜 예쁘네요. 그쵸. 원래 하늘과 구름은 이뻐요.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진짜 예쁘게, 예쁘게는 아니고 계속 힘들게 뛰었던. 네. 어 3시, 3시, 3시, 3시, 10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웃음> 아이돌 같은데? 나 아이돌이야. 아, 아이돌이 들 안녕하세요? 어, 그래. 네. <웃음> 아, 나안 찾을래? 아, 들 축하합니다. 선배 축하합니다. 이거 하는데 너무 늦게 들어구나 아, 아, 죄송합니다. 선 축하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셨고요. 예쁜 옷, 예쁜 메이크업 예쁜 헤어 예쁜 음. 키까지 해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활동 열심히 할게요. 파이팅 어머 디머디 메디! 메어 근데 신발 메디! 메디! 다이건디 메디! 메디! 메디! 안 먹어요? 아, 아, 아. 이거는 이제 누구가 신를수 있을까? 배고프네 아, 케이크 좀 드실래요? 아깝다 어. 근데 이거 맛있는 케이크요? 아 맛있는 케이크 녹차 맛이야? 어 진짜네? 어떻게 자를게 될까? 내가 너무 자르니까 못생겨지니까 그냥 먹어야 될것 같아 어 됐어요 우와 와 어, 녹차가 살아있는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번한 잔씩 한, 한, 한 드셔보세요. 살아있어요 어, 그 하늘분들도 케이크 드세요. 하이, 제, 제 <웃음>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다. 어. 솔직히 예의상 나도 한잔 먹는다 이거는.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맛있 감사합니다. 컴백 많이 응원해주셔서. 진짜요? 저 엔딩 포즈 빼고 다 잘할 수어요 저 진짜 그런 아니, 잘하지 있어. 그거 왜 생긴 거였던데 제가 먼저 먹어도 될까요? 그럼요. 아 어떡하지? 크게 지혔네 어머 어머 어머 머어만 먹어볼게요. 갑자기. 진짜 한 입만 먹어볼게요. 진짜 한 입만 먹는다. 어. 짠 이만 먹을게요. 안 응. 돼? 이거 진짜 맛있데 어. 형! 아. 형, 케좀 와서 먹어봐요. 아, 안 되는데. 이거. 왜? 어? 왜? 공연해야 <웃음> 어? 아, 되니까. 아. 와, 이상한거먹객이야 이거 먹어도 돼? 아 그럼 먹어 <웃음> 이거 뭐야? <웃음> 이거 형, 형 애기 이거 시켜나? 아이고, 잠시겠습니다. 형, 그게 먹는 거에요, 뭐. 이거 크게 <웃음> 하나 먹어봐요. 뭐. 이렇게? 먹어봐 맛이 어떤지 녹차 좋아요? 너무 살찌는 맛이다. 그만큼 맛있다 진짜. 네 진짜 맛있다. 근데 여기 다 주유소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웃음> 아, 열 명이 주유소 있어. 요 냉장고 너무 졌네. 엄청 <웃음> 시원하죠? 오. 그럼 더 먹어 살짝 오케이. Okay. 자, 고맙습니다. 자, 주세요 네. 안녕세요